이용을조할 필요가 없는 빛직 나오는 내 눈으로 빛을 추가하지 않아도 되는 미이 직접 나오는 빛을 추가할 필요가 없는 이 직접 나오는 내앞빛 추가하지 않아도 되는 빛이 직접 나오는 직접 내어서 저의 힘으로 빛을 내어서 내 앞에서 빛을 내어서 내 앞에 빛을 내어서 빛을 스수로 내어서 너가 직접 빛을 내어서 내 앞에서 빛을 내어서 아, 아서게 쳐다보면 너는 너는 ᄂ ᄂ 때 ᄂ ᄂ ᄂ ᄂ ᄂ ᄂ